이거 뭐 한다고? 구조. 구조를 모르고 이제 형태라고 그래. 어떤 형태를 지닙니냐 연습장이나 아니면 노트 있으면 노트나 해. 책에다가 다안 들어갈 거야. 형그 다음에 너희가 해석하는 거 알아야 될거 아니야. 결국은 이걸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지 해석? 해석만 되면 끝이야. 뭐, 뭐 하는 거 아니? 도깨를 위한 거잖아. 그지 어? 도깨. 오랜만에 하는 게 원래 도깨를 위한 거란 말이야. 아.. for reading이야 그래뭐 for reading 이거 어. 먼저 보고 그러려면 이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 이거? 그죠? 책에 나와있는 게요책에 책이 잡혀있지는 않아요 예문 들만쭉 나와있고 간다간다 설명만 나와있는데 예문은 되게 어, 괜찮아 괜찮은 예문 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해 봐 주어 동사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목적 보호냐 아니면 직접 목적을 하면 어떻게 결정이 있어 여기에. 거 목적보호가 된다. 업직들 컴플리먼트. OC를 이제 목적, 목적격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관점이었어요? 이거였죠? 이공개념이었죠이거요 어. 이거 하나는 결정이 됐 만약에 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만약에 같지 않으면, 여기 뭐. 단전 목적하고 직접 목적이 나오면, 그때 이 둘의 관계는 이거라 그랬지. 수학개념이 맞지 않다 라 그랬지. 오케이. 같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어차피 간접 목적은 직접 목적은 둘다 명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명사가 나올 경우인지 구분이 되겠지. 여기 뭐, 형용성, 어? 투구정성, 뭐, 어?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거 나오면 100%야, 그냥. 알겠어? 목적격 보호야. 요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 명사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빨자 지금 봐봐요 1번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명사 이렇게. 명사 나왔을 때만 요거 구분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형용사도 나올 수 있죠? 목적적 보호에 형용사 나올 수 있잖아 형용사 부사가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문제는 이게 출제 포인트야 여기다 적어놓을게 까먹지 마라 출제 포인트라고 출제 포인트 너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나옵니다. 구별하는 문제가. 학교 내신으로 나오잖아요. 형용사가 들어가요. 아니면, 어, 부사가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뭐 있어요? 그래서 원형이 나올 수 있어. 원형. 원형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뭐도 나올 수 있니?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어. 이 틀은 다 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단어, 오형식 분사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 오용식 동사의 맥락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여기는. 과거 분사 나올 수 있어? 있어요.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 중에 형용사의 사촌들이라고 합니다.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원형. 다 형용사의 사촌들이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결국은 뭐라는 걸할수 있어? 목적격 보는 거. 그렇지. 이두 개가 저, 기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형용사사에서 살짝 변하는게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용사에서 살짝 변한게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어, 변화. 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신. 변신. 제일 변신. 제일 변신. 변신. 그 다음에 과거분사로도 홀딱 변했다. 변신. 우리 준동사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어차피 뭐에서 나온 거라고? 봉사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 공사, 어, 봉사. 그죠? 어, 요 원형에서 사실 나왔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다, 명사, 형용사인데, 큰 틀은, 목적격보의큰 틀은 명사, 형용사인데, 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선은, 우선은, 우선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럼틀 잡았지? 이제 오형식 문장 구조. 이제.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연결시켜볼요 해석으로. 자, 한번 틀에 쓸도 돼요. 여기다 쓸게요. 해석은. 그래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는 이렇게 돼요.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동사한다 라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 이렇게. 한번 끊고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적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물론 목적어를 목적보 된 상태로 목적보 상태로 이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요 부류 원형이나 현대문서나 과거문사뭐이 거. 아니면, 투정사가 있어요.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죠?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섯 번째. 투정사가 빠졌습니다. 투불스 원형이구나. 툼정사. 정사는 결국 원형 앞에 퉁친 거잖아. 여기 원형 아니야, 여기. 병사 원형이야. 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호된 상태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기를 또는 하는 것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주어가 동사한다 할때 똑같은 패턴이요. 왜냐하면 목적과 목적보는 제2의 주어가 동사라는 걸알수 있어. 목적과 목적보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제2의 주어라는 걸알수 있다 하는 취 제2의 주어라는 걸알수 있다. 예를 들면 그녀는 기대했다. she expected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가? 뭐하기를 기대했어요? 그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투 컴백. 나오죠 편투 컴백.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몇 형식이니, 얘들첫 예문인데, 잘 봐. 이첫 예문 가지고, 현재 목적격 보호의 위치와 해석 방법까지 다 설명할게. 일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익스펙트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려봐. 주어 동사까지는 잡혀.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 다음에 하나. 취하고 힘하고 비교해보니까 수와 개념이 같아 다르죠 아니, 그녀가 어떻게 그야 알겠어 어. 그래서 얘는 목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적 보호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목적적 보호를 얘들아 잘봐 이거를 목적적 보호라고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 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된 건데 왜 조건이 있어 목적적 보호란 말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의미상의 조화가 돼 여기 나와 있는, 여 힘이 뭐가 해야 된다고? 반드시 뒤기 나와 있는 투종수 의미상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가 가능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에, 어? 역할할 수 있다. 역할할 수 있다. 아닌 것도 있었어? 투종사 하면 전부 다 너희를 목적격 보호라고 판단하는데, 아닌 경우로 예외를 한번 보자. 야, 너무 짧게 썼나요? 예외.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뭐. 타자는, 타자는 좀지겹지 타당이 뭐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나왔던 곳에 예문기억하니 누구한테? 그의 teacher, 그의 선생님한테 뭐 하냐고? 아, 다시는 부정행위하지 않겠다고, 컨닝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어? 오케이. 어디서? 시험 볼 때. 어, 이어이어 시험에서. 다시는 again 했네. 이 문장 잘 보면 분석해 보시다 타당이 주어고, 프라미스가 동서야 그럼 당연히 이거 목적어죠. 왜냐하면 타잔과 선생님 같지 않아. 목적어. 자, 이거 행위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부정행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는 동그라미였는데 여기는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어. <목적어> 이것만 목적어 니까 얘도 목적어 하니까. 부정서 앞에 쓰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어 다르단 말이야. 티쳐가 이거 의미 상해주 아니잖아. 선생님이 이게 행위를 하는 게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타잔이라는 거지 방금, 꼭봐 우리 차용식에서 대표적인 패턴이 뭐였어? 주어는 목적어 같지 않아요. 목적어는 또 뒤에 목적어 같지 않아요. 이 목적어도 또한 이거 와 같지 않아요. 어, 한지궁세가족이라고 얘기했지? 어? 어, 그지한지궁세가족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반전 목적.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직접 목적. 그럼 결국 몇 형식 동사야? 얘는 사용식 동사지, 오형식동사 아니란 말이야. 구조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야. 목적어가 목적보의 의미상의 교과될수 있느냐, 없느냐가 키야 알겠어? 요게 핵심이야. 열쇠야. 그래서 타자는 약속했습니다. 배 선생님에게. 됐네. 에게라고 해석했잖아. 사형식 수요동사처럼그 다음에 뭐? 부정하지 않겠다고. 됐지? 어. 컨닝하지 않기로. 이러면 되잖아요. 컨닝하지 뭐. 않는 것을. 이러 되잖아요. 시험에서. 다시. 형님? 그럼 요건 사형식이야. 이건 왜통식 음. 오형식. 요는 오형식. 자, 근데 뭘 설명하려고 이해문을 들었냐면, 얘들아 봐. Expect라는 농사가 오용식으로 쓰였어. 오용식으로 쓰였고,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다 그랬어? 여기 해석. 이 뒤에 해석은 귀가 돌아오기를 이라고 해석했어. 마치 목적어를 얼른 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 가로 해석했단 말이야. 이 가로 해석. 이 가로 해석했다고. 뭐뭐시.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는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이 가로. 뭐뭐가 목적어가 목적고 하는거지 마치 아, 제2의 주어와 동사처럼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유를 설명할테니까 잘봐이 문장을 내가 옆에다가 다시 씁니다 어떻게 써보냐면 복문으로 바꿀거예요 복문 복문이라는게 뭐니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있지만 주어 동사를 두 개를 만드는거야요 여기서 주어 동사를 두 개를 만드는게 복문이야 자 그렇다면 봐 아, e 스 t 티드라고 써주고 대스 붙여주면 돼대스 붙여주면 얘가 제 2의 주어와 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주어로 써주고 얘를 동사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건 expect가 무슨 동사냐면 미래형 동사야 will, 아, wish, hope, expect, plan 뭐 이런 것들 있죠 미래형 동사라고 해서 앞으로의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조 동사를 넣어줘 미래의 우드를 넣는단 말이야 우드 플러스 원형 컴백 이렇게 돼요. 그럼 시제가 일치한 거야. 만약에 여기가 이 스펙칠였다면 현재였다면 여 무일이 나왔겠죠, 알겠죠? 시제. 근데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이건 오형식 우영식 아니야. 오형식이지만 뭘 보여준 거야? 목적어 목적보가 바로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걸 보여줬잖아. 문법적으로. 그러면 여기 해석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그녀는 기대했어, 예상했어.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넘나 들었잖아.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여기 틀자 보 거야, 지금 중요한 거 딱딱 끊을 거야. 너무 오래 길게 가면 재미가 없어서. 자 여기까지 끊었죠. 목적. 주어 나오고 정나오고 목적 나오고 목적 보호인데 목적 보호 형태로 일단 이 여섯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여섯 가지만. 더 이상 안 돼. 여섯 가지 메인은 없어. 여섯 가지밖에 없어. 여섯 가지밖에. 알겠어. 응 회용사나 명사야 근데 다 따져보면 형용사나 명사가 똑같아 결국은 동사 원형 나오면 지각동사들이 나오겠죠 현재분사나 과거문사가 나오는데 역시 어어 지각동사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뭘 쓰겠지 금안 떠올라 어. 근데 전체적인 동사를 다 분류시켜도 이 여섯 가지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한다 보통 직독 치켜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끊고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거를 이게 가장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명사 명사로 나왔다면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 이런 해서 목적어를 목적보 상태로 또는 목적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녀는 둘렀어요. She 뭐 calle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어 화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응? 뭐, 용감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브레이브맨.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아? 그럼 그녀가 뭐야? 타자는 아니죠? 아니니까 목적어. 타자이 용감한 사람 맞죠? 이꼴. 그럼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됐네. 뭐가 나온 거야? 명사가 나온 거지. 명사가 나온 거지. 회용사로 바꿔봐. 회용사로 바꿔도 되지, 그냥. 회용사로 바꾸면 그냥 바로 she called, 타잔. 이렇게 쓰면 되고, 뭐라고 쓰면 돼요? 브레이브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그녀는 타자를 뭐다? 목적보호. 용감하다고 불렀다. 용감하다고 불렀다. 뭐가 달라? 다를거 아무것도 없어. 그치? 형용사가 나온 거야, 대표적으로. 명사라고 형용사가 목적적보호로 지금 나온 상태야. 다우영직동사로 쓰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어? 형용사. 여기,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부사, 왜 용감하게 안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 어, 요거 됐어? 자, 요거 잠깐 설명할 거거든요.